무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서명옥 지부장님 모시고 멋진 노래 한곡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여러분들 박수와 함성이 필요합니다. 박수 주세요. t ô 자 박수 주세요 좋다. 어. 자, 진유루 광장으로 바꿔주세요 이제는 네. 명처럼 끝나버린 지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